블리어링은 듣기 좋다. 고 퀄리티 강렬하고 잘될것 같은데요. 훅이 멜로디랑 중독성 있는 곡으로 노래 너무 좋아요. 열심히 기대쳤는데 기대된다. 뭐. 촬영할 때 계속 노래 흥얼거리고 그리고 뮤비 자체도 되게 멋있고 약간 영화 보는 것 같아요. 영화 같은 뮤 뮤비 노래랑 영상이 미쳤는데 진짜 한 다섯 번 이상 고르는 거였어요. 퀄리티 개쩐다 항상 잘 하던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와 진짜로.